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자 스캔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왔고요 색깔은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원거랑 상당히 유사한 색깔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배경도 그렇고 제일 밝은 데가 조금 컷이 돼서 좀 걱정되긴 하네요 블랙은 뭐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캔하는 걸로 완성하시면 됩니다 요게 칼라 포지티브예요 칼라 포지티브는 블랙이랑 트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제 색깔에 대한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많이 그렇게 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약간 정도 색이 이제 뭐 현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나 혹은 어 오랫동안 필름이 있으면서 색이 변색이 온 거거나 이런 것만 좀 잡아 주시면 됩니다 스캔 하실 때이런 정도로 스캔해 주시면 꽤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출발하실 수 있어요 이걸로 완성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보정해주고 원하는 의도, 내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색깔을 약간 옐로이시하게도 만들 수 있고 블루이시하게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컬러 네가티브 문제를 한번 해보죠. 이 컬러 네가티브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컬러를 손대야 돼요. 컬러를 손대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위에 설정 다 되어 있고요. 필름 스캔 장치 되어 있고요. 컬러 네가티브 필름으로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48비트 컬러. 그 다음에 해상도는 4800그 DPI로 잡았고요. 스캔 품질, 고품질. 그 다음에 미리 보기 스캔을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어떤 이미지를 선택할 건지를 결정해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리 보기 스캔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미리보기 스캔이 완성이 되면 이렇게 상이 뜰거고요 지금 제가 선택한 이미지는 요 가운데 있는 게 네가티브 필름이에요. 어, 요 네가티브 필름에 어떤 컷을 써볼까요? 처음 컷을 써볼까요? 처음 컷을 선택하고, 그리고 확대를 해보죠. 그러면 상이 이렇게 맺히고요.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이미지 영역을 잡아 주고요. 테두리도 좀 나오면 관리하기 쉽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스캔을 뜨면 안 되죠. 왜 우리는 고급 설정에 가서 자세한 조정을 할 겁니다. 우리는 전문가니까요. 그리고... 자세한 조정을 하는 순서는 막대그래프를 먼저 조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막대그래프에서 양쪽 끝단을 조금 더0하고 255로 잡아 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톤은 하늘, 그 다음에 제일 어두운 블랙 이렇게 잡아 주는 거죠. 지금 아마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원래 이 상태일 때는 하늘이 다 날라갔었는데 제가 이렇게 잡아줌으로 인해서 하늘의 디테일이 나타났죠. 이게 중요해요. 어, 디지털로 전환한다는 라 것은 결과적으로는 아날로그 정보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취할지를 결정해 주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늘이 날라가거나 아니면 어두운 데가 너무 어둡게 묻혀 버리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그 부분을 벗어나서 잡아서 스캔해 줘야만 나중에 내가 뭐 톤을 뭐 어둡 그때 가서 어둡게 하고 그때 가서 밝게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중요한 건 스캔할 때 이걸 해주지 않으면 날아간 하늘의 흰색은 더 이상 디테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꺼멓게 묻혀 버린 섀도우 톤은 더 이상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톤 압축을 먼저 해주는 거고요그 다음에 톤 보정을 해주는 건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가티브는 톤이 전반적으로 좀 플랫해지니까 콘트라스트를 조금 더 세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해주고요. 그리고, 이 화이트 부분이 조금 저는 조금 더 살렸으면 좋겠는데. 네.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컬러. 컬러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 지금 최근에 나온 스캐너들은 네가티브 필름의 속성을 상당히 많이 이해해서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 기본적으로 오렌지 마스킹을 꽤잘 잡아 놨어요 그러나 여전히 색깔이 이상하고 낯선 건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하늘이 보시면 알겠지만 하늘에 약간 그린기가 좀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아마도 저런 그린기가 껴 있는 하늘을 보신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약간 사이안끼 도는 그린. 그린 이제 사이안끼라는 게 청록이거든요. 청록은 그 안에 녹색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늘 색깔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네가티브 필름을 스캔했을 때 일반적으로 톤을 안 잡고 하면 대부분 저런 사이안끼가 많이 돕니다. 그리고 어, 현상의 문제거나 약품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마젠타 기가 상당히 많이 돌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보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기보다좀더 정밀한 툴이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녹색기가 좀 빠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녹색과 청록이 좀 빠지는 족색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청색도 조금 더 살아있는 이런 형태로 했으면 좋겠어요 진홍이 어, 마젠타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요 아까는 마젠타 요정도 요정도 근데 아까 슬라이드에서도 좀 경험해 보셨겠지만 여기서 조종하는 색깔이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게 아주 정밀하게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거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좀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캐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색깔이 나올지 요거는 나중에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것도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아까 잠깐 건너뛰던 었 부분 중에 하나인데 색조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잡아줄 수가 있고 혹은 이거용 스캐너용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그걸 반영해 줄 수도 있어요. 이건 조금 고급 기술이긴 합니다. cms 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될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 중요한 건 여기서 색깔을 한번 조정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 색깔 조정은 칼라 포지티브나 혹은 블랙앤화이트 필름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 그리고 한번 더 체크해 줘야 되고 자세히 조정을 해줘야 된다 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톤 막대 다 조정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스캔을 한번 해봐서 결과를 보도록 하죠 지금 스캔하는 동안 밑에 이 이미지를 이 보면 아마 확실히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 그린이 쫙 깔려 있죠 이거는 이그 프로세스가 반영되지 않은 스캔한 그 원고 그 자체를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약간 뿌옇게 처리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택된 부분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긴 하지만 색깔이 보시면은 녹색 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어 오렌지 마스킹 이라는 게 필름에 있어서 그 필름 면이 약간 오렌지색이 돌 돌아서 이걸 그냥 반전만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오렌지의 보색에 해당하는 녹색 부분이 남아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스캔이 완료되면 완료된 스캔을 포토샵에 띄워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짜잔 이렇게 스캔 이 됐습니다 아주 지저분하네요 <웃음> 먼지를 좀 많이 지워야 될것 같은데 제일 좋은 방법은 먼지가 없는 상태에서 스캔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좀 이렇게 우리 설명하는 과정 중에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어좀 먼지도 좀덜 불고 이렇게 덜 치웠는데 요 어, 부분은 먼지를 잘 터시면 훨씬 손이 들 가요 어쨌거나 이렇게 필름 스캔하는 과정에서 먼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스파팅을 해야 된다 라고 그러는데 디지털 스파팅은 아날로그 스파팅 보다도 한 번만 하면 그 데이터를 계속 쓸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꼭 해주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안하셔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조금 잡히긴 했어요 하늘색이 그래도 파란색이 돌고요 그리고 이차 색깔도 이 색깔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 색깔 정도로 보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큰 무리는 없어 보이네요 그래서 요 형태로 선택을 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스캔하는 내용들을 한번 쭉 봤어요 그거 외에도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색관리 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미세하게 색을 잡는 것 말고도 좀더 정밀하게 색을 잡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다시 한번 요 부분만 따로 띄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까지 한걸 통해서 스캔하는 기본적인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스캔을 좀 여러 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면 할수록 아마 조금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실력이라는 건 결국 어디 가지 않거든요 연습한 만큼 결과 가 나오는 거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뭐 복잡할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톤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뭐 톤압축 톤압축 이란 개념이 낯설고 생소하겠지만 톤압축 그 다음에 톤조정에서 중간값이랑 콘트라스트랑 이런거 조절하는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색깔 잡아주는거 그래서 컬러 아, 블랙앤화이트 필름은 톤압축과 톤조정만 해주시면 되구요 슬라이드 필름은 톤압축과 톤조정을 해주시되 색깔이 약간 틀어진 정도만 수정하는 선에서 칼라를 손대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라네가티브는 톤압축, 톤조정도 중요하지만 색깔조정은 꼭 신경 써야 된다는 거이 부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캔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해상도 결정하는 문제 이것도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캔하는 것에 필요한 정보예요 물론 디테일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더 고민하고 해야 될게 많겠지만 스캔에 대한 건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캐너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스캐너 종류에 대한 거, 스캐너는 어떤 스캐너들이 있고 각각 스캐너들의 특징이 어떤지 그리고 그 중에서 필름 스캐너에는 제일 좋은 필름 스캐너는 어떤 형태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좋은지 이런 얘기들을 좀해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스캔 강좌를 좀더 어 반영시켜서 동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칼라 매니지먼트 CMS라는 것들 이런 것들 이용해서 색깔을 좀더 보정하는 거 그다음에 아까 색상 관리에 대한 거 얘기 안 했잖아요 그 칼라 매니지먼트에 대한 거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동영상을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강자들이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